pot s n i k de operationele Thank <thud> you. クリントン大統領がここに到着した時とえそのコンサート活動のみならずそのえ彼のプライベート活動に至るまでその生活のえ彼の今度一つ一つが世界中の覗きから記録されるこのマイケルダクソンええついにフリピンのマスコミのついにええそのコンサート活動のみならずその You w c o n t i n u to do for us. For your t my office a t he was glad to be home. Michael Jackson, the self proclaimed king of pop. Arrived in South Africa on a promotional tour that, in many ways, looked more like a state visit. At the airport in Johannesburg, Jackson was met by a welcoming party that included Pauline. Jackson laid flowers at a memorial for young blacks who were gunned down by white policemen at a protest in 1976. Let's <laughs> go. The star came through another way. Once he was seen, the screams were heard. Then from the airport van, Jackson made another appearance. A wave to the crowd above, a passing autograph, and for most, the day was a thriller. s y d n e y concerts are Friday-Saturday-Nights at Parramatta Stadium. Seltene Bilder vom Superstar. Michael Jackson ganz nah, gewohnt blasser Haut, seine Lippen im Rosé-Ton geschminkt. Und dann plötzlich eine unbekannte, farbige Schönheit schummelt sich den Weg durchs Getümmel, wirft sich einfach in die Arme des Popstars. Ein spontaner Liebesbeweis, dem selbst Jackson nicht widerstehen konnte. Wir treffen die Liebestolle nach der Überraschungsaktion. Rund 300 meist weibliche Fans warten vor dem Luxushotel. Alle wollen Michael Jackson sehen, ihn berühren. Doch nur eine kam durch. Den Tag wird Jackie Scott so schnell nicht vergessen. Michael Jackson zeigt mal wieder Star-Allüren. Bei seiner Anreise zur Verleihung des World Music Awards in Monte Carlo ließ es seine Fans in der glühenden Sonne stundenlang zappeln. Als der King of Pop dann endlich erschien, konnten nur die Glücklichen in der ersten Reihe einen kurzen Blick auf die vermummte Gestalt erhaschen. Ob es das wert war? Ein kleines Werbegeschenk für den großen King of Pop. Am Rande des World Music Awards in Monte Carlo bekam Michael Jackson gestern direkt vom Hersteller einen Smart überreicht. Der Megastar begutachtete sein rollendes Überraschungsei allerdings etwas hilflos. Er fragt sich wohl, wo er seine Bodyguards unterbringt. Er setzte dem diesjährigen World Music Award die Krone auf. Michael Jackson, der King of Pop. Prinz Albert überreichte ihm den Preis für den besten männlichen Künstler des Jahrtausends. Anschließend ging es zu seinem neuen Fuhrpark. Michael hatte sich für seine Neverland Ranch vier schwarze Smart Coupés gekauft, die natürlich begutachtet werden mussten. Während seines Besuchs in Monaco zeigte sich Jacko sehr offen und volksnah. Doch nicht alle hatten das Glück davon zu profitieren. Da kamen die Fans schon näher ran. Bei der anschließenden Probefahrt, die Jacko zu einer einstündigen Shoppingtour nutzte, gab s Autogramme und sogar innige Umarmungen. Auch für das Auto Made in Germany. Die Backstreet Boys hingegen bevorzugen eher Cars Made in America. Mit den vier Smarts wird Michael Jackson das wohl nicht passieren. Wir wünschen auf jeden Fall allzeit gute Fahrt in den geräumigen Luxuslimousinen. h o Michael, how's the foot? Michael, how's the foot Michael? Very g u o I brought two b o l l a r s o n Oh, great. Wake up. <laughs> you guys all be nice to h e s r the bell. Oh, <laughs> Michael, how important is this visit to you, the address of the Oxford Union? Sorry, sorry, sorry how okay. important Please, is t h i s address of the Oxford Union? It's very important. About the family and w o r k n Yeah. Michael yeah. <laughs> Jackson still hasn't left the building. Steve was hoping for a scoop, at least he got a headline. No problem, <inaudible> no problem, stay here. a n t back? o you want t i s a r right? c o e n e r e come h e e c m h e e o n e here, l o m h r o m e r o h e r r e here, r r e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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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백한 얼굴, 분홍색 립스틱, 한가닥 흘러내린 머리, 잠자리 모양의 짙은 선글라스, 언제나 변함없는 마이클 잭슨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예, 푹페인 얼굴과 어머, 주름살이 마흔을 예. 넘어서 나이를 말해주는것 같죠? 네... 우리나라 사람은 여전에서 민망해서 하지도 못할 입술 인사 부작용으로 얼굴이 흘려내려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이클 잭슨은 얼굴에 한해서는 카메라 앵글까지 신경을 쓰는 모습이 역렙했습니다. How was the trip? Two m o u t s Two m o u t s One mouth. o 습 e mouth. One mouth. One mouth. One mouth. One mouth. o n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경 o n 받으며 밴을 타고 n 소로 직행을 하는데 e m o u t 이 One mouth. One m 동행하는 선택받은 사람들, 바로 어딜 가나 대동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언제나 컴플렉스인 마이크 테스트 얼굴, 카메라가 들어가기만 하면 곧바로 재질을 당했니까 하지만 부탁할 때도 아주 매너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의 매너는 다음에 서 진가를 바라는데요. 자, 원조 충분 앞에서 어설픈 춤을 춰대는 팬들에게도 기쁘게 끝까지 박수를 쳐줍니다. 야한 신발과 흰 양말, 부록의 나이에도 그만했것입습니다 여전히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예전에 비해 무척 밝고 여루어진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보낸 시간이 마음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정 중에 아들과 딸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는데요.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저렇게 옷자랑을 끄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물려드는 팬들 때문에 제대로 쇼핑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 급하게 고른 것은 공화책 한권이었습니다. 예. Yeah. 자 팬들을 피해 달아나는 마이클 잭슨 그가 숨긴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정말 융변이 보고 싶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요. 자 마이클 잭슨이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또 놀이공원이죠. 햇빛을 유난히 싫어하는 마이크 잭슨. 우산이 얼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렇게 잡아당겼습니다. 식사할 때마저도 모든 조명을 끄고 한낮에 차양까지 내렸습니다. h s a r s rolled from the moment the King of Pop stepped off the plane in South Korea, and only ET has Michael Jackson's personal home video of his whirlwind tour. Affection. The singer's top priority was to pick up a group of orphaned children and treat them to a day they would never forget. Jackson is in Korea for a charity concert, and while ticket sales have reportedly been sluggish, his fans turned out in full force at Tower Records. Michael, the day's most magical moment came when the Everland theme park dedicated a building to him.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Korea. 望みが実現されたものなんです There w 6 0名歌で迎えられまして 折り鶴や絵などプレゼントされました. m i c h a 素敵だなと思うのがこの黄色い学望をプレゼントされたとき 一番喜んだそうです. でここではモミジの合唱マイケルも一緒に参加してみんなで仲良くなったそうです英語で書いてあるんですねよえ、そしてこちらはその夜キャピトル東急ホテルで開かれました歓迎パーティーに出席した模様ですこれはミュージカルアニーでアニー役を演じましたカンノ織ちゃんたちの歌で迎えられましたマイケルジャクソン<笑> 追加公演も決まり日本滞在を伸ばしているくらいですからねあの日本大変気に入った様子なんですねこれ握手をします 記念撮影をしたね。で、このパーティーではえ鎧や日本とそして今映ってますあのマイケルの人形などをプレゼントされたそうですでこれ見ていただいてもお分かりのように<笑> mjマイケルジャクソンのマーク入りの特注の着物も プレゼントされた。